너 요동쳤지 음, 춤을 추는 듯 우우, 까맣게 타는 마음 화려한 불꽃 그 뜨고 여한 너날았을고오 견디 너로 물든 색중에 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색도 고를 때야 잔잔했던 파도 노라는 바람을 만나 음, 철렁였지 춤을 추는 듯후 까맣게 는맘 깊은 밤을 겨우 보내줘요. 연할 듯다 오르던 짙은 밤 불꽃은 꺼졌지만, 부해진 영기 속에 또 불을 지펴. 하얗게 지든 밤, 별은 빛나고, 지는 너란 바람 스스럼없이 부